자 반갑습니다 각도 의힘들 어, 2022년 고2 3월 11번에서 12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세 문법 관련해 가지고 현대문법이랑 같이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은 해가지고 주체 객체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라고 나와있네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주체높임은 해가지고 서술의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되어있고 어, 현대국어에서는 의시나 주격조사께서 특수의 잡수다 계시다를 통해서 실현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높임 뭔지 모르니까 너네 가르쳐 줄게 이렇게 잘 제시해주고 있고 중세국어에서도 주체높임 어 선어말어미 의시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의샤로도 나타났다 그리고 자시다, 겨시다 등의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의도 존재했다 그래서 공통점이 특수의 존재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시 시가 실현되었다는 거죠 자 주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의 나이가 화자보다 많거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어, 실현된다 하지만 나와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나왔으니까 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자주체 청자관계 그리고 담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높이지 않거나 높이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높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가령 방송과 같은 공적 담아에서 객관성을 고려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적 담아에서 또한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등 주체와 밀접히 관련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 이걸 간접 높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A가 있죠 A 그러면 이제 A까지 읽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 아버지께 선생님께서는 책이 많으십니다 해가지고 책이 많으시다 라고 해서 책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선생님의 소유물 어, 책을 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간접 높임 소유물에 해당하는 간접 높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니은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방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담화의 객관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방송. 방송에서는 공적 담화라고 할수 있겠죠. 공적 담화에서 세종대왕을 높이지 않고 있다. 왕인데도 높이지 않고 있죠. 자 디귿에서는 수업이라는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에서 고려하여 어린이를 어린이는 손드시면 됩니다. 라고 나타나 있으니까 어린이를 높이고 있다. 그 다음에 리을 어린 손자에게 너희 엄마는 언제 출근하셨니 자 이거는 주체인 엄마와 청자인 손자의 관계로 고려하여 엄마를 높이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주체와 청자의 관계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 듣는 엄, 아이의 엄마니까는 이제 아이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아이의 엄마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어 출근하셨니 라고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말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미음에서 주체인 아버지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자 아버지를 높이고 어,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아버지는 나보다 할아버지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지만 할아버지한테는 낮죠자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와 화자의 관계 화자는 여기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자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압존법 이라고 합니다 압존법은 앞전법. 법이 존대가 눌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높여야 되는데 눌러져서 다시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압존법에 의해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1번 이겠네요 자 12번 자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 A, C를 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가는 것은 자 그러면 더 읽고 봐야겠죠. 객체 높임은 되 있습니다. 서술의 객체이 문장이목적어 부사어 지시한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현대국어 객체 높임은 부사격조사. 현대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 께나 모시다, 옆주다 같은 특수어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자,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은 깨, 그 다음에 매시다 엿잡다 등 특수어이 뿐만 아니라 객체 높임의 선음말 어미, 삽잡잡 등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나와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 높임은 그래서 한 문단당 하나의 그 높임의 대상에 따른 높임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습니다라어라 등 종결어미로 실현된다 종결어미라는 게 중요하고 중세국어의 상대높임 또한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종결어미로 실현되었지만 현대국어와 달리 상대높임 선어문어미이 존재했다 그래서 선어문어미 이는 평소형, 이는 의문형에 나타나며 상대를 아주 높일 때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봅시다 하샨 지금 이런 중세랑 현대국어를 구분하는거는 여러분 같이 띄워 써준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니한 것이 있고 돈을 가져가 어머님을 공량 하잡고 아까 삽잡잡이 있는데 여기는 하고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자를 끄려 끓여. 끄려는 싸겠죠 앉아봐, 아, 나, 이 부분이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부인께, 부인께, 모쇼니, 메쇼니, 모쇼니, 특수 어휘로 실현된 높임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중세국어 샤를, 현대국어에서는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대사를 높이고 있다. 맞죠? 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주체, 대사가 주체인지, 대사가 하신 일이니까는 여기 주, 주격, 조사, 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인 대사를 높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죠? 자,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 없는 이슬을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이시 어디 있습니까? i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 사용했죠. 그리고 이 t 은 상대 높임의 어, 선어말 어미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i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맞죠.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잡, 아, 잡을 사용하여 잡을 사용하여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하잡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 있죠. 이거는 객체 높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객체 높임은 현대는 어 없습니다. 선어말 어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중세 국어의 끼를 현대 국어에서는 깨로 사용하여 어, 부인을 높이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웃음> 여기 보면은 꽤, 꽤 했으니까는 부인을 높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중세국어의 메셔 모셔 라는 거겠죠 어 메셔를 모셔를 사용하여 주체인 태자를 높이고 있다 자 태자 를 입니다 태자를 목적격 조사겠죠 그래서 주체가 아니고 목적어는 뭡니까 객체입니다 객체. 그래서 여기 보면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 부사어를 지시한 대상을 높인다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11번 12번 풀어봤는데 우리 어 어떻습니까? 그냥 질문에서 찾아서 잘 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 1등급 비율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 매체에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어, 언어 매체 뭐두 달만 조금 두 달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파트입니다 그리고 언어 매체 공부를 할때 어, 문법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문법 공부는 문법 책을 보고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풀다가 모르는게 있으면 그때 그때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 지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어 문제 풀기 좋다 지문이 거의 뭐 아주 정리가 잘된 잘 문법적 정리가 잘 되고 예시도 많은 그런 어, 훌륭한 어,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쉽게 어, 언어 매체도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각도님들.